명령어에다가 고마워요 설정을 해놨는데요 시청자가 채팅창에 고마워요 를 치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방송 도중에 시청자분들의 채널 링크 주소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나이트 봇의 명령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소수한 로블TV님과 피클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이트봇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나이트봇의 기본 설정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에 카드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왼쪽에 커맨즈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스텀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add 커맨드를 누릅니다 명령어를 지정하시고요 명령어는 원하시는 이름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가 이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 링크 주소가 올라오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느낌표 소개라고 하고 메시지에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는 이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제가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명령어 플러스 원하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유저 레벨이 있는데요 에브리원은 모든 시청자가 다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번째 채널 멤버는 구독자만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채널 멤버로 바꾸고요 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5초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0명이 이 명령어를 쳤다 하더라도 이 시간 설정 사이에는 한 명의 명령어만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초를 설정했으면 10초 사이에 한 명의 명령어만 실행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